SCP재단, 뭐계단민의 각종 초자연적인 존재를 확보하고 격리, 관리, 감독하는 범세계적인 비밀재단이라고 하는데 어.. 요거를 한번 조사해서 나중에 한번 해볼까? 어? 누구세요? 어? 뭐야? 당신 누구야? 뭐야! 지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니 법이 없나보군 그럼 의로자확인시켜주시 된영용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SCP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고 저를 납치한 사람들이 말하기로 제가 이곳만 탐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저를 풀어준다고 살려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을 다시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하는 행동 모두가 그 사람들이 보고 있고 저는 이곳을 나갈 수가 나갈 수가 있네? 자 우선 저에게 요구하는 집단이 SCP 집단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사하던 SCP와 동일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 아, 저는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영어로 뭐라 하고 있어요. 저알 수가 없는데 현재 6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서 한발한발 내딛기가 너무 힘들 무섭습니다. 일단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제가 D계급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던데 제가 조사하기로는 D계급은 살아돌아가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어? 어?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싫은데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더 아, 이상 못 내려가겠어요 제발 제발 점점 살려주세요 조사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항상 애기 울음소리와 떠다니는 감면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보이진 않는 것 같으니 아직은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 자꾸 이렇게... 어뭐 40층이나 내려왔는데 아직도 아 40미터나 내려왔는데 아직도 아무 것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여기를 어어어 어. 어. 위에서 누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어어 어, 어. 빨리 내려가 볼게요. 제발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웃음> 어, 어, 어 뭐야? 아니,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영어를 못 읽는다고. 이게 몇층이그 지조이기? 어어 사람 숨소리가 들리는데요? 어, 조사함 바대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 저 이자 근데 제가 이 조사 한 자료를 전부 보기 전에 잡혀온 거라서 이 이상은 알수 없습니다 일단 저는 더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도 저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따르지 않으면 저를 평생 나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웃음> 온전히 여자 울음소리가 아닌데 아무리 걸어 내려가도 울음소리가 가까워 어어 어어 어! 어! 어 아무리 걸어서 내려가도 울음소리가 가까워지질 않고 있어요 현재 약8 0 m 30층까지 내려왔어요 어! 뭐지, 방금? 방금 뭐가 보였었는데? 뭐가 보였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현재에서 90m. 아, 또, 또 라이트가 이상해. 왜이래지 아, 이제 더, 이제는 더 이상 못 내려가긴 올라가면 안 될까요? 계속 내려가. 네, 다시 내려갈게요. 40층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 말고는 특별한 상황은 일어나진 않고 있어요. 어, 어,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 어. 100미터를 넘었고 지금 40층에 도달했습니다 뭐지? 보지 못한 구멍이 있어요 벽 구멍 안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일단 계속 내려가볼게요 화살표 벽에 누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왔었나? 어어! 뭐 있었는데? 아니... 이게 정상? 천장에서 뭐가 떨어졌어. 가능한 건가? 어, 이상한 소리가 속삭이고 있어요, 저한테. 지금 뭔가 분위기가 변했어요. 이제 46층까지 내려왔는데 좀더 오! 어! 아, 제발. 이제 4 9층입니다. 여전히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진 않고 있어요. 일단 저가 나갈 수 있는 시 나갈 수. 아 어! <웃음> 어, 뭐야 아 갑자기 뭐 있었어? 얼굴이 있었어. 어 어.. 무슨 소리지? 오오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상한 속삭임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SCP가 현존에 있었던 거야? 아, 이거 그냥 지어낸 소설 아니었냐고! 누군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아! 55층이 아. 아. 아. 왔습니다. 아 어, 어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피, 피, 피, 피가, 피가! 이 피를 피해서. 저는 내려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어요 내려가 볼게요 계속 아, 아! 어쩔 수 없어 살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내려가야 해 아까와 또 다른 구멍이 움 움직, 몸이 움직이지 뭐야 어떻게 된거지? 일어났는데 지금 70층까지 내려와있어 나 이렇게 내려온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거지? 이, 이 이상한 가시들은 뭐지? 이이럴수 없어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이 가시들이 이상해 일단 일단은 어쩔 수 없어 내려..내려 가야돼 어떻게 된거지? 어떻게 된거지? 바닥에 이상한..이상한.. 이상한 타일도 이상한거지? 어어어어! 어어, 아..아.. 이럴순 없어 나는 분명히 그냥 쓰러졌는데 70층까지 내려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 제발 제발 제발 나의 쌀을 따라 나가고 싶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어떻게 된 거지? 이럴 순 없어 난이 어떻게 내려다보니 80층까지 내려왔는데 점점 여기 이곳은 기괴하게 바뀌어 져 가고 있어요 브리쉬와 카메라는 점점 작동하지 않, 않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저를 따라 오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저를 제귀에속삭기는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꾸 허공에서 나오는 괴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 어. 아! 나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데. 돌아가요.